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HP 지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약간 삼첩로 빠지긴 했는데 제가 이전에 성스럽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웃음> 이 성스럽다에서 성이 뭐냐면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 성격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뭘 얘기했냐면, 뭘 표현했었냐면 생식조절을 표현했었던 거예요, 이 성스럽다 왜냐면 여성의 생식조절 남성의 생식조절이 틀리잖아요 즉 내분비계 내분비계와 관련해서 성스럽다를 표현하고 싶었다 라는 거예요 그 관련된 게 바로 hp g 축이라는 거예요 이거 관련된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시면 제가 아래 설명에다가 그 링크 심어놨으니까 꼭 보세요 그거 보시면 해결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H, P 지축은 그럼 뭘까요? 일단 H라는 건 우리가 시상하부라는 거 이미 다 공부했어요. 그 앞서서 시상하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시상하부의 조절을 받는 것, 즉 통제를 받는 것, 뇌하수체인데 뇌하수체 후엽도 있고 뇌하수체 전엽이 있는데 이건 뇌하수체 전엽을 씁니다. 그렸어요 제가. 그리고 이 G라는 건, 그러니까 시상하부는 H고 뇌하수체는 P예요. G라는 건 뭐냐면 생식선이에요. 생식샘. 여성의 생식샘 난소일 거고 남성의 생식샘 고환입니다. 아 그런 거구나. 단일샘이죠. 그러니까 독립된 단일샘인데 요게 하나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성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축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일단은 거꾸로 한번 가볼까. 거꾸로 여성의 난소에서 분비하는 성호르몬 너무 잘 아시죠?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 에스트로젠 다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 이게 네. 대표적인 성호르몬이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성호르몬이니까 이렇게 씁니다 결국엔 난소와 고안에서 각각의 성호르몬을 분비해서 성스럽게 만드는 건데 얘네들이 독립된 단일 셈이긴 하지만 스스로 분비하지 못하고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얘네들을 합성하고 분비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극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뇌하수체 전엽이다라는 거예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생식선을 즉 난소 고안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얘네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성호르몬을 분비하는데 뇌하수체 전엽조차도 스스로 생식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죠? 대빵이 판단하는 거예요 시상하부 시상하부에서 생식선 자극 호르몬을 뇌하수체에서 분비하라고 하는 분비 호르몬을 방출 호르몬, 분비 호르몬 같은 얘기예요 얘를 먼저 분비해주면 뇌하수체에서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생식선을 자극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아 1년에 하나의 연쇄 반응이구나 그래서 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죠. 그렇죠. 만약에 만약에 대표적으로 여성 같은 경우에 이 축이 고장 났다 하면 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네, 이걸 뭐라 그래요? 폐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임신 능력이 없어지기도 하고 월경이 없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월경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폐경 나이가 보통 49.7세래요. 우리나라 네. 근데 35세 이전에. 조기 폐경이죠. 그러니까 35세 이전에 월경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조기 폐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외에도 뭐 허리 통증, 뭐, 뭐 짜증, 권태, 뭐 얼굴 홍조, 이런 거는 객관적인 건 아니죠. 사실 가장 객관적인 증상이 월경, 월경이 이제 중단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 같은 거, 이런 것도 옵니다. 그래서 HP 지축이 고장나면, 생식 기능 뿐만이 아니라 면역력, 근골격 기능 뭐 이런 거다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쵸?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이어트 이 다이어트 하는 거 우리가 아, 이런 얘기 또삼촌보다 아, 에너지 가용성이라고 그래요 에너지 가용성이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를 쓸수 있는 능력 가능성 뭐 이런 건데 여러분 운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에너지 가용성 떨어지죠 왜냐면 운동이 다 소비하니까 아니면 아니면 섭취량을 줄이는 거예요 섭취량을 줄이면 운동량, 운동하지 량운동 않아도 에너지를 쓸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아니 에너지원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으니까 그니까 에너지 가용성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이 기능 떨어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결국엔 과도한 운동만 한다라고 하면 은 이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식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므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휴식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운동을 격일제로 하잖아요 고강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잘 먹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굶어서 다이어트한다 이게 섭식 장애가 일어나요. 신경성 식욕부진 뭐 아니면 뭐 폭식증 이런 거. 그러면 H P 지축 비활성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운동 잘 하고 적절한 강도로 휴식 잘 해야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폐경을 지연시킬 수도 있고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남성은 폐경이 없긴 하지만 성기능이 예, 유지가 잘 되겠죠. 그리고 폐경이 지연된다는 건 사실. 노화가 지연된다라는 의미랑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뻐지기 위해서 너무 그 다이어트, 이런 것만 강조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과다하게 막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섭취하시면서, 운동하시면서, 휴식도 취해주면, 오히려 건강한 다이어트가 완성된다라는 것까지, 예. 네. 삼천포 똑바질 뻔 했어요. 음.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